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길성입니다. <웃음> 오늘은 아침에,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 뭐,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뭐 이부자리를 조정하기도 하고, 모래주머니를 차고 주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셨을 때 이제 눈을 떴을 때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어요. 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 갑자기 컨디션이 무너진다. 어, 컨디션이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어,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이제 다리 다리 조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이나 뭐 이제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셔야 된다. 혹시 그 동영상 보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세요 다리 다리 조작을 이용한 가스통제법 어, 거기 보면 주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아, 뭐 이부자리 조정법 이런 것도 있고요 어. 그 하여튼 뭐 주무시기 전에 운동도 조금 하셔야 되고 다리 조작도 하셔야 되고 이부자리나 머리 뭐, 뭐 주머니도 이렇게 잘 착용하고 주무시면 뭐 목에 갈래 끼는 거나, 어떤, 속이, 가스 차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는 건 분명한데, 그왜 분명한가 하면, 아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요.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분명히 아 좋아졌다,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래,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또잘 그러니까 못하고 계신 분들도 어 여러분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하여튼, 그, 이제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이제, 원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가스 통제법이다. 이제, 우리 온몸에 이제, 가스가 창자를 통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데 이제, 가스만 이동하는 게 혈액순환 원리하고, 가스 이동 원리가 항상 이렇게 결부가 됐어요.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난해한 구석이 있어요 저도 그걸 알고는 있지만 이게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야 이게 참 어렵다 응? 원리를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막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어 몇몇 분들이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어좀 보충 설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뭐, 아랫배 통증이다, 아랫배 자고 일어나면 아랫배가 아프다든가,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그 제가 댓글에 보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뭐, 겸사겸사해서 이런 동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 이거 조금 중요한 동영상이에요. 중요한 동영상이니까, 여러분, 신중하게 들어주시고, 그 아침에 컨디션이 하루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물론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중요하고, 어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은 불면증 치료법 있죠. 불면증 치료법. 제가 이거 동영상 뭐 광고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너무 힘들어, 힘든 삶을 살고 계실까 해서 그냥 이렇게 멘트 하나씩 날려드리는데. 저 중간에 자꾸 딴 소리 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고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든 힘든 것도 맞는데 여러분이 아닌 다른 많은 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한번한 한 번을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제가 말이 길어지고, 막 이러더라도 역전되지 마시고, 좋게 받아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몸에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컨디션이 안 좋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괜히,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저도 마음이 안 좋고, 아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아어 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 다리, 어 다리 조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이란 동영상 꼭 보셔야 돼요. 아, 어 보시고, 어 아, 그리고, 좋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뭐, 아신다고 보고, 그죠? 이부자리 조정하고, 베개 빼고 주무시고, 뭐, 어떤 분은 모래주머니 착용하고 주무시고, 어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 일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저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명치통증 배에 가스 차는 증상이나 다리 조작을 이용한 가스통제법에서 다리 조작을 충분히 해주고 난 다음에 일어나야 된다 어, 그리고 뭐 머리도 좀 도리도리 하고 팔도 좀 움직여 주고 일어나야 된다 이랬는데 사실 좀 부족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왜 그런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이제 컨디션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이 좀 좋았는데, 일어나서 조금 활동하다 보면 조금 나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게, 여러분들 이브자리를 조정하고, 베개를 빼고,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이제 이렇게 주무셨다 이거야. 아, 아. 그렇게 주무시게 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노트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웃음> 하여튼 이브자리를 조정하고 누웠서니까 그렇게 잤다. 자게 되면, 이제 저녁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 이 부자를 조정했기 때문에 가스가 이렇게 목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제, 목, 입과 코로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대사정후군 어떻게 보면,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죠. 대다수의 분들인데, 이제 폐가 확장돼서 내려앉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폐가 확장돼서 가스가 위장에서 이제 식도 쪽으로 못 올라오게 되면서, 이못 올라오던 가스가 결국은 우리가 직립 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 그러니까 왼쪽 아랫 배나 혹은 오른쪽 아랫 배에 팽창 현상이 발생이 돼요. 팽창 현상이 거의 대다수 분들이 발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웃음> 문제는 여기 창자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아래쪽 창자는 커졌고 이 위쪽 창자는 위쪽 창자는 좀 찌그러져 있다. 좀 좁아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에 이제 주무시고 일어나면 이 윗부분, 그러니까 이 왼쪽 특히 왼쪽 윗부분에 있던 가스. 물론 오른쪽 윗부분이라도 뭐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왼쪽 윗부분에 있던 가스가 쑥 이렇게 다 빠져 나옵니다. 쑥다 빠져 나오는데 문제는 이 왼쪽 윗부분에 있던 가스가 쑥 빠져, 쑥 둘러 빠져버리고 나면, 이게 오른쪽에 있던 게 계속 왼쪽으로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계속 이동하면서 따라 나오면 좋은데, 자, 잘 들어보세요. 오른쪽에서 계속 이동을 해서, 왼쪽, 위쪽으로 해서 위장, 식도 쪽으로 코로, 입으로 빠져나오면, 따라 나오면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주무시기 전에 다리 조작을 하고 주무시더라도 그 효과가 결국 한 2시간 3시간밖에 못 가요 사실은 2시간 3시간 정도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이동하는 가스가 이동하는 효과가 한 2시간 3시간 밖에 못 간다는 거야 결국은 가스가 이동하지 않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시다가 이 왼쪽 윗부분에 있던 가스만 쑥 빠져나오고 왼쪽 아래쪽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동을 하다가, 여기서, 여기서, 그죠? 이 윗부분은 빠져나오고, 이 아랫부분은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팽창되어 있는 창자에 가스가 그냥 갇혀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 아랫배에서, 이 오른쪽 창자 전체에서 가스가 멈춰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단 누워 있을 때는 이게 뭐 심한 자극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심한 자극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제 물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 조작을 해서 이제 가스를 좀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이제 천천히 이동을 시작하죠. 그죠? 오른쪽에서 이제 이동해서 이제 점점 올라오기도 해요. 올라오면서 이제 정상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이 아랫배 창자가 어느 정도 팽창이 됐느냐.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크게 팽창되어 있는니람 그러니까 저는, 저는 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보니까 이제 그게 확인이 돼요. 와 이분은 진짜 팽창이 심하게 일어났구나 이런 분도 있고 아 이분은 팽창이 가볍게 일어났구나 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아,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어떻게 이런 걸 하는지 좀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아랫배나 오른쪽 아랫배가 심하게 팽창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죠 왼쪽 위창자, 왼쪽이 왼쪽인데 위쪽에 창자에 있던 가스가 쏙 빠지고 왼쪽 아랫배에 가스가 그냥 팽창된 부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갇혀버리면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다리 조작을 해줘도 올라오기는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제 문제는 아 올라와서 팔도 좀 흔들어주고 해서 이제 쑥쑥쑥 빠져나가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올라오다가 오른쪽 창자 위 창자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위장까지 올라왔는데 문제는 못 빠져나가 위장까지 올라왔는데 식도까지못 올라오거나 식도까지 왔는데 코로 못 빠져나간다거나 그거는 이제 어떤 현상인가 하면 이제 이 폐가 떨어지면서 이제 위장 그러니까 위식도괄약근을 눌러버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오른쪽 폐가 누를 수도 있고 왼쪽 폐가 누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가스 이동 원리와 혈액 순환 원리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연구하는 자세를 보시라.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한테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제가 먼저 이 길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 막 공부 이러니까 막 하기 싫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연구를 좀하시긴 하셔야 돼. 요 이해하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주무시게 되고 주무시게 되면 이제 뭐이 부자리를 조정했다든 누워서 자게 되면. 이제 운동도 하고, 다리 조작도 하고, 머리 조작도 하고, 이렇게 자게 되면, 가스가 이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상체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 그랬어요. 폐도 조금 커져 있고, 뭐, 오른쪽 폐가 커질 수도 있고, 왼쪽 폐가 크는데, 상체 혈관, 머리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비록 이부자리를 조정하고, 이렇게 누워서 주무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아랫배 쪽에 팽창, 혹은 오른쪽 창자의 팽창이나 어떤 이런 현상 때문에, 결국 자고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조정하고 비스듬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이 머리 쪽과 가슴 쪽 피가, 가슴 쪽에 있던 피가 배 쪽으로 내려가요. 야, 그 이게 팽창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이 흡입력이 있어요. 끌어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블랙홀 월리라고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압력이 굉장히 높으면 주변에 걸 끌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에 조금 더 설명을 좀, 팽창되어 있는 창자가 있다라는 거는, 이 팽창되어 있다는 라 거는 움직일, 움직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 팽창이 되 있다는 라 거는, 그, 음, 그 창자를 우리가 신체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뭔가 하면 피예요 피. 혈관에 있는 피가 우리 신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피가 없으면 이게 움직이면 겠안 움직인다 이게 내가 포크레인의 유압기 기름 역할하고 똑같다 그때 기름의 압력으로 포크레인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혈액의 압력으로 사람이 신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이렇게 팽창이 되어 있으면. 이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더 많은 피를 끌고 와야 돼 다른 부분에서 머리에서 가슴에서 팔에서 끌고 와서 그걸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무엇일 중에도 내 우리 몸은 생존 본능이 있거든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야 이쪽 창자가 지금 커져서 안 움직이고 있어 빨리 움직여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피를 그쪽 팽창된 부분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 제 말을 듣고 한번 느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팔이 좀 가볍다. 손가락이 좀 가볍다. 또 가슴 쪽이 조금 가벼워져 있다.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네? 가슴 쪽이 좀 가벼워져 있다. 또 머리를 흔들어 보면 머리가 좀 가벼워져 있다 이런 느낌 그 머리 가벼운 걸 어떻게 하느냐 관심을 가지시면 알아요 그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 동영상을 구독하시고 계속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 머리가 가벼워져 있다 네? 목이 가늘어져 있다 그냥 손가락이 좀 저리다 저리다라는 거 피가 없다라는 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저래요 손가락에 있어야 될 피가 다른 데로 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 배로 갔어. 배로. 창자로. 심지어 이부자리를 조정하고 베개를 빼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배로 피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배 쪽으로 가 있다는 라 거죠. 그죠? 그데 문제는 제가 보세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죠? 그니까, 먼저, 피가 이동을 해야, 가스가 이동하는 거야. 그, 보세요. 창자에 팽창된 부분이 있다. 아랫배에 팽창됐다. 먼저, 이 창자를 움직여주면서 피가 창자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그 뒤에 따라가는 게 뭡니까? 가스가 따라가는 거야. 그게 팽창된 부분에 가스가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 이게 역설적인데 아, 창자가 안 움직여서 피가 몰리는데 가스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니다 그죠? 그럼 더 팽창이 될거 아니야? 가스가 따라오니까 그 어떻게 하든 이게 우리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피가 그쪽으로 안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피가 안 가면 창자가 안 움직이고 피가 가면 가스가 따라가. 이거 제가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말을 이해하실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도 제 지식을 하여튼 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 가슴이 가벼워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다리 조명치 통증 배에 가스 차는 증상이나 다리 조작을 이용한 가스 통벽보다 주로 이제 다리 조작을 해서 가스만이동시키다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물론 팔 동작, 머리 흔들기 하라는, 또 자고 일어나서 물병들기 하라는, 화장실 가기 전에, 이런 얘기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다리 조작을 하고 일어나서 앉아서 물병들기 하고 화장실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못할 수가 있는 거야. 막 지가 간다. 막 건너뛰는 거야. 아휴, 물병들기 오늘 빼. 또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늦어졌어요. 다리 조작도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봐야 돼 세수하고. 그러면 뭐 아침에 막 컨디션이 난리가 나죠.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잠을 한 20분을 줄이는 안 있더라도 아침에 컨디션이 하루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 온전하게 내 몸을 다시 리셋을 시킨다. 다시 복원을 시켜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시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 잠을 조금 적게 자는 사람이 있더라도 아침도 아침에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그러니까 일단은 어, 하, 아침에 와서 컨디션이 조금 좋은 이유는 가스가 어느 정도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상해진다 아랫배 가스가 뭉친다 이거는 왼쪽 윗배에 있던 가스는 빠져나오고 왼쪽 아랫배 혹은 오른쪽 에 가스가 갇혀버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갇힌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딱 일어서니까 다리에 힘이 딱 작동이 되잖아요 그럼 가스가 더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더 내려가 버려요 이걸 이제 좀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오늘 이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니까 아랫배 팽창이 있는, 있으신 분들은, 어떻 하든 좀안 걸어 다니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여러분, 자꾸 걸어, 그렇다고 팔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물병을 들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힘들어지죠. 다리를 자꾸 들었다 내렸다. 공중부양이라고 해 돼요. 의자에 등받이 기대지 말고,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 아래배에서 가스가 올라와요. 그냥, 올라왔는데 팔을 안 흔들어주면, 폐가 수축이 안 되면서 바람을 안 불어주면, 귀가 올라왔다가 윗배에 딱멈춰버리네요이 벌어져요. 윗배에 멈춰버리면, 또 왼쪽 윗배, 갈비뼈 밑이 막 아프다, 뭐, 위장이 빵빵해진다, 막 이러대. 폐는 안 들리고 가스만 올라와버리면, 이제 윗배가 아픈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하십니까 저를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결 알아도 제가 자꾸 연구를 하라는 이유가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 결국 아랫배에서 윗배로 올라와요. 근데 이제 창자, 아랫배 창자가 너무 심하게 팽창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앉아서 해도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 힘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머리 주머니를 차고 들었다 내렸다 하면 좀 올라올 수도 있는데 앉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게 누워서 하는 겁니다. 누워서 하면 일단은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서 있으면, 다리, 벌써 다리가 내 체중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작동이 되는 거야. 힘이 작동되면 일단 피가 내려가고, 피가 내려가면 가스도 같이 내려가고 되는 거야. 그래서 아랫배가 풀릴 길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걷지 마라. 네? 걷는, 걸을, 걸으면서 운동할 힘이 있으면, 누워서 운동해라. 누워서 탁! 누워서 쉬라는 게아니에요 잠자라는 게 아니고 누워서 운동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누워서 어떻게 운동하냐 누워서 어떻게 운동하냐 했는데 제가 그래요. 누워서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은 운동법이다. 1등이 누워서 하는 운동 2등이 앉아서 하는 운동 제일 나쁜 게서서 하는 운동이에요.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요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을 잘못 버텨. 요 좋은 거 먹으면 오래 산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왕들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에는 30세가 채안 돼요. 산삼 구해서 먹고 뭐 노경 구해서 먹고 뭐 좋은 거는 다 구해다 먹어도 30세를 못 넘긴다는 라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몸에 좋았으면 한 100년은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못살잖아요. 아마. 너무 잘 먹었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일찍 죽었던 것 같아. 물론 옛날에 이제 여러 가지 병으로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겠지만, 좋은 거먹는고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 달리기가 좋다? 그럼 마라톤 선수들은 한 100년은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되더라는 거지. 축구선수들은 훨씬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70이에요. 그게 운동이 그게 그렇게 좋으면 달리고 걷기가 그렇게 좋으면 뭐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까요? 그죠? 네. 누우면 피가 펼쳐져요, 그죠? 누우면 다리에 가 있던 피가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오더라도 문제는 다리에 있던 피가 아랫배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다. 혹은 윗배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고 가슴까지 못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머리까지 못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왜? 머리 혈관이 너무 좁아져 있는 사람, 목 혈관이 너무 좁아져 있는 사람들은 가슴까지 밖에 못 올라오고 머리로 못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요. 야 머리로 피가 못 올라가면 내 경색이 온다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돌처럼 굳어버려요. 가슴 쪽으로 피가 못 올라오면 이 어깨가 다 나가버려요. 어깨에 통증이 막 손가락 절임 붙었으니까 목 디스크부터 다 나타나요. 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목 디스크가 왜 나타났냐 하는데, 그 혈관에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없다라는 건 근육에, 모세 혈관에 피가 안 들어가니까 근육이 소실되면서 디스크가 밀려 나오는 거야. 어깨가,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깨 관절 근육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프지. 겨드랑이가 아프고, 견갑골이 아프고, 피가 없는 거라고, 피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납니다. 그죠? 이분자리 조정, 이거 저희 딸아이 방인데. 그 하여튼, 뭐이분자리 조정법이라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네.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높아져 있는 게 보이십니다. 그래요. 제가 그냥 저희 딸아이는 이제 3단으안 해서요. 그냥 다리만 조금 올려놨는데 이제 베개를 빼고 이렇게 그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그냥 하나 그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워서 물병 들기를 좀 하시라. 제가 앉아서 이제 다리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앉아서 물병 들기를 하라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앉아서 하는 것보다 누워서 하는 게더좋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저도 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제, 자 주무시기 전에, 이제 1.5L 물병이나, 여러분의 이제 체력에 맞는, 뭐, 500ml 물병, 어, 이런 500ml 물병이나, 이런 거 이제 두개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해서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거요 머리맡에 그죠? 머리맡에 이렇게 머리 조심하세요 또 <웃음> 머리 머리맡에 머리 두고 아침에 왠가. 일어나버리면 벌써 가스가 이동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어나기 전에 다 끝내고 일어나는 게 훨씬 좋더라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머리맡에 손이 닿는 곳에 물병을 두 개를 딱 가지런히 딱 갖다 놓으세요 아침에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다리 동작 하는 거다 아시죠? 그죠? 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자, 자 이렇게 누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오른쪽 무릎부터 세우라 그랬잖아. 요 그죠? 오른쪽 무릎 세우고, 뭐, 왼쪽 다리를 흔들던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다시 보세요. 원래 첫 번째 동작은 오른쪽 무릎 세우기 전에 이제 첫 번째 동작은 아랫배에 있던 가스를 윗배로 끌어올려 줘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아랫배에 있던 가스를 윗배로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이게 가장 효과적인 동작이 이 양다리를 이렇게 팔로 이렇게 버티면서 양다리를 이렇게 최대한 머리까지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보세요. 들었다가 내렸다가 뭐 팔을 손을 엉덩 밑에 살짝 놔도 괜찮아요. 자 이걸 한, 한 10번 되지 한 한번 정도 하셔야 돼요 10번에서 한 12번 정도 어, 조금 더 많이 하세요 어, 10번에서 12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랫배에 있던 가스가 윗배로 서서 꾸물꾸물 올라와요 꾸물꾸물 올라오는데 이제 오른쪽 아랫배와 왼쪽 아랫배에서 윗배 쪽으로 이제 꾸물꾸물 올라오는데 문제는 오른쪽 창자에서 왼쪽 창자로 가스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이번에는 이제 왼쪽 다리만, 왼쪽 다리만 이것도 한 이것도 한열번 정도 하세요, 그냥 응? 한열번 정도 하시면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왼쪽 발을 까딱까딱 하시는 거야. 그죠? 어, 왼쪽 발을 까다까딱 하시고 네? 자 왼쪽 발을 까다까다 하시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 창자에서 왼쪽 창자를 이제 슬슬 이동합니다. 아까 처음에는 위로 이동을 시켰잖아요. 그 다음 위로 이동을 하니까 이제 가스는 위로만 이동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위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가스는 오른쪽 창자에서 왼쪽 창자 왼쪽 창자에서 위장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요 보세요. 가스는, 자,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어,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 이제 여기에 있던 가스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여기에 있던 가스도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보세요. 가스는 원래 여기서 올라왔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서, 아랫배에서, 왼쪽 아랫배로 내려갔다가, 또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죠? 어. 그니까, 양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할 때는, 여기에 있던 가스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왼쪽 다리만 이제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왼쪽 다리만 들었다 내렸다 할 때는 여기에 힘이 걸리면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있던, 위에 있던 가스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스의 이동이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힘을 받게 되면서 가스가 내려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양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걸한 10번 내지 12번을 하고, 왼쪽 다리를 또한 10번 내지 12번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 물병을 들기 시작해야 돼. 물병을 들으 제가 아까 왜 물병을 들어야 되나 하면, 자고 일어나면 가슴, 팔에, 머리에 있던 피가 복부 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가볍다, 가슴이 가볍다 손이 가볍다 손이 저린다 라는 느낌이 와요 손이 차가우신 분은 더 차가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병을 들게 되면 힘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창자에 있던 피가 가슴 쪽으로 이동을 하죠 올라오는 거예요 팔 쪽으로 그죠 자, 왼쪽 다리는 뭐 무릎을 이렇게 툭툭 쳐도 되고 또 발을 까딱까딱 까딱 하고 있어도 됩니다 천천히. 왼가면 가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랫배가 심하게 팽창되신 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있으면 힘이 아랫배에 잡혀요. 이 다리 무게 때문에. 그, 그러니까 어떻 보면 아랫배가 너무 심하게 팽창되었을 때는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약간 세우고 있으면 아랫배에 힘이 풀려요. 힘이 풀린다라는 거는 가스가 그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압력이 너무 올라갔던 창자에서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가스 여기 있던 가스가 다 빠져나가냐 그런 건 아니에요 가스를 빼기 위해서는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를 좀 해줘야 돼요 해주면서 왼쪽 다리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가스가 일단은 위장까지는 올라와요 위장까지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 아랫배에서 위로 올라오다가 위장까지 이제 가스가 밀려 올라와요. 문제는 여기서 못 빠져나가 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이제 윗배가 이제 빵빵해지든가 기분이, 윗배가 빵빵해지면 머리가 아프고 막 눈이 침침해지고 그러죠. 그죠?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다리 조작만 하고 이제 물병들기를 안 해버리면 어떤 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움직여보면 재채기가 나요 재채기. 가스가 막 빠져나오려고 막 하는데 못 빠져나오니까 쌓였다가 탁 나오니까 재채기가 나오고 막 기침도 나오고 가래도 막기 가래도 막 생기려고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물병 들기를 빼먹어 버리면 그런 현상이거든요. 물론 다리 조작지 빼먹어 버리면 뭐 방법이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다리 조작과 아침에 일어나서 물병 들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침에 이제, 더 좋은 거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 일어나서, 다리조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하지 말고, 그죠? 자, 처음에는 이 팔을 조금 움직여서 팔을 조금 푸세요. 자, 머리도 좀 도리도리 하고, 머리도 좀 도리도리 하고, 자, 팔도 좀 풀다가 이제 옆에 물병을 잡고, 자, 이렇게, 자, 힘을 주고 이제 물병을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혹은 뭐, 이렇게도 하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혹은,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 근육이 움직여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복부에서 위로 피가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꾸르륵, 꾸르륵 하고 올라와요. 진짜로. 자 이렇게도 하고, 자, 한 번씩 이렇게 팔꿈치를 또 땅에 대고 가슴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고, 자 등으로도 또 피를 보내야죠, 그죠? 물병을 들면 여기 앞 가슴만 움직이고, 이제 팔꿈치를 대고 가슴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 어?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한 번씩, 자, 머리도 뒤통수를 한번 눌러주고, 자, 머리 위로 들어서 이빨 딱딱거리면서 이마를 막 막 세게, 이마를 세게 누르면서 마사지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위장에 있던 가스가 식도1도에 10도, 있던 가스가 코로, 입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충분히 해주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도 재채기가 안 나와요. 가스가 이제 계속 이동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가스가 이동이 멈추면 여러분이 몸이 뻣뻣해져요. 컨디션이 나빠져요. 가스가 계속 이동하고 있으면 컨디션이 유지가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두번세 번씩 컨디션이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15분 주기 최소한 15분 주기로는 다리 조작과 팔 흔들기와 머리 흔들기를 꼭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죠 거 사실 15분 갖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천편일률적으로 표준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15분은 넘기지 마라 15분 넘어가 버리면 컨디션이 무너져 버려요 15분 안에 다리 조작과 팔 흔들기와 머리 흔들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이제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놓쳐요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컨디션이 나빠진게 징글징글하게 싫어지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도 그랬고요. 컨디션 놓 제가 컨디션을 놓치지 않는 게 치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점점 더 길어진다 이 컨디션 좋아지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한 방에 치료한다 이런 생각은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컨디션이 점점 좋은 시간들이. 늘어난다 늘어난다 늘어난다 이러면 나중되면한 뭐 시간 동안 안해도 컨디션이 유지가 돼요네 그러니까 물병들기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가슴 쪽팔 쪽으로 이제 물병을 또 세게 손가락으로 잡아도 보고 눌러보기도 하고 그죠 어.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도 좀 해보시고 그냥 위로도 이렇게 바람도 불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는 중에 조금 더 효과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 좌우 비대칭을 찾으신 분이 있고 못 찾으신 분이 있어요. 그죠? 제가 이 동영상, 앞전 앞전 동영상에 이제 폐의 좌우 비대칭 찾는 방법과 모래주머니 착용법 뭐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 폐의 좌우 비대칭 찾는 방법이 어, 약간 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 동영상 끝나는 시점에 연계 동영상으로 하나 이렇게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바로 찾아 들어가시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피가 내려가면서 여러분들 이 확장돼 있는 기관지가 확장되거나 폐 자체가 커져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폐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미리 조금 끌어올려주고 일어나는 게 훨씬 좋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해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꼭 보세요 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컨디션이. 물론 페이에 좌우비대칭 찾는 방법과 모래주머니 착용법, 거기에도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꼭 보세요 라는 동영상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두개다 보실 필요는 없는데, 아, 두개다또 보시면 더 좋죠. 그죠? 에. 여러분들, 이제 연구하는 자세, 제가 동영상 제목하고 상관없이 자꾸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저처럼, 이제 오른쪽 비대칭, 오른쪽 폐가 커져 있다. 오른쪽이 내려앉아 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오른쪽 비대칭이나 왼쪽 비대칭이나 다리 동작은 거의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 다리 동작은 거의 똑같다고 했는데,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거의, 거의 똑같다. 근데 이제, 저처럼, 오른쪽이 떨어져 있다라는 확신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 컨디션이 안 좋을 때꼭보세요라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왼손에, 이제 오른쪽 폐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왼손에 물병을 좀 잡고, 그죠? 이렇게 몇번 흔들어 주다가, 에? 이거 한 뭐,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흔들어주다가 이렇게 딱 잡고, 손등을 바닥 쪽에서 좀 내리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자, 자세를 잡으세요.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약간, 약간, 이게 왼쪽 어깨 쪽에 힘을 주면서, 몸을 이렇게 띄운 상태에서, 팔을 막 흔들는데, 여기는 맨손이에요. 바람을 붑니다. 자, 세게 부는 거예요. 바람 소리 들리세요? 자, 팔을 흔들면서 왼손에는 이걸 무운걸 잡고 이렇게 약간 왼쪽 어깨 등 쪽에다 힘을 주고 오른쪽 어깨는 들고 자, 이걸 한 바람을 바람 횟수로 전하세요 바람을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혹은 7번 정도 부르고 나면 폐가 들려요 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불면 폐가 들립니다. 그데 이제 피도 올라오기 때문에 왼쪽에 무거운 걸 잡고 피를 왼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무거운 걸 잡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하면 내려갔던 오른쪽 폐가 들리는 거예요. 자, 들리면. 물병들기도 어느정도 했고 머리도 이렇게 어느정도 했고 이제 머리 들고 이마 마사지도 좀 하고 기왕이 아침에 일면 두피마사지도 좀 하세요 이제 머리 탈모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두피마사지도 아침에 좀 하시고 눈이 갈갈하신 분들도 눈이 갈갈하신 분들은 누워서 자꾸 이마를 이렇게 계속 두피마사지 이마 마사지와 두피마사지를 하면 눈이 갈갈한게 많이 없어져요 이거 할 때, 이마 마사지 할 때는 저 이빨을 좀 딱딱 끓여야 돼요. 목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이빨을 딱딱 끓이면서, 목에 힘주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벌렸다 다물었다, 다물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얼굴이 벌게지잖아요 그죠?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앞쪽으로. 근데 뒤통수는 그냥 뒤를 누르면 되고 앞통수는 머리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뒤통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머리를 좀 들어주면 되고 어? 뭐 엉덩이를 들어도 되고 가슴 들었는데 앞통수는 들고 목에 힘주고 눈 옆에 눈 위에 머리에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면 이제 위장에 있던 가스가 바람을 불게 되면 가스가 이제 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울병들기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가볍게 이제 몸을 좀 풀어주세요. 자, 기왕이면 그냥 자기 자고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 움직여주면 어떤 효과가 생겨요? 피하고 가스가 막 이제 이동을 시작합니다. 피하고 가스가 막 이동을 시작합니다. 순환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몸이 뻣뻣해져 있어요 사실은 왜? 안 움직였으니까 피가 안 통하는 거야 건강한 사람들은 나름 좀 통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좌우비대칭이 발생되거나 특정 부분이 커져 있는 사람들은 피가 더안 통하는 거야 아침 되면 혈압이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막 머리 던져지고막 맨손으로 막 해주다가 왼쪽 다리 이렇게 좀 하다가 딱 일어나면 더 좋은거는 딱 일어났을 때 바닥에 뭐 주먹을 대든지 손바닥을 대든지 허리를 숙여서 바람을 불면서 헤드뱅이 한 20번 정도 하고 일어나서 이제 뭐 왼쪽 다리에 힘좀 주면서 이제 오른쪽 다리는 조금 높이 들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리셋이 된 거예요 복원이 된 거란 거예요 회복이 된 거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에 열이 싹 올라 나면서 가스도 나오기 시작하고 머리 흔들기도 이제 하시고 아침에 아침에 좀 움직이게 돼요 왠가 밤사이 피가 잘안 돌았으니까 아침에 어떻게든 그냥 정적인 걸 빨리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피를 빨리 돌, 돌려야 그날 하루를 살 준비가 되는 거야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눈 빚으면서 나가면 건강이 다한거예요 아침 운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걸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면서 그냥 아이 뭐 살다, 이래 살다 죽지, 뭐. 뭐, 파워워킹을 해도 좋고, 그죠? 파워워킹 할때 이렇게 팔을 좀 이렇게 어게하고 상체를 좀 비틀면서 하는 게좀 좋아요. 팔도 이렇게 좀 높이 들고. 응? 그러면 이제 피가 쫙 돌아가면서 몸이 가벼워지잖 가벼워지는 게 컨디션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자, 물병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떴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왜 몸이 안 좋아지는가. 제가 예전에 상상의 설명을 못드었고 하여튼 사람들이 자꾸, 그런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어.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런 동영상 하나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자 이거 저거 다 하면 진짜 뭐한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10분 15분 투자가 여러분의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까지 안 되더라도 오전 컨디션은 올라와요. 근데 저걸 무시해버리면 오전 내내 힘들다가 오후나 됐어야 조금 풀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세미나에서도 듣고 예전에 도와드렸던 분들한테도 얘기 듣고 그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해주는 거야. 이런 얘기, 제이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해주는지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있고, 뭐 알고 그냥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해 보시고, 아 분명히 차이가 있구나. 이부 자리에서 물병 들고 이렇게 했는 게 분명히 컨디션 조절에 차이가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적용하실 때에 효과가 있는 거지. 뭐, 알고, 알고, 세상에 좋은 거는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알고 그걸 적용하느냐, 못하느냐 차이. 에. 자,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500ml 정도 이렇게 들고 하세요. 더안 좋으신 분들은 아주 가벼운, 뭐, 이렇게, 물건이라도 들고 하시고 대신 가벼운 거는 좀 시간을 길게 해야 돼요. 길게 하시고. 그래서 이러분 하여튼, 하루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몸상태로, 어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어 김민선님. 우리 세미나에 오셨던 분인데, 민수님 세미나에 한번 또 오세요. <웃음>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에서 우리 송경수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또 크게 후원을 좀 크게 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최세미님, 최세미님. 세미님은 몇번 응원해 주신는것 같은데, 어, 제가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어나 이름이. 세미님, 감사해요. 우리 김보미님, 아, 김보미님 또, 김보미님 매달 후원해 주신 것 같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신봉님 후원해 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이호익님, 이호익님, 후원해 아, 주셨고요. 어, 하여튼, 하여튼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아, 또 어떤, 어떤 분이 카톡으로 아이스크림을, 저, 저 이름이 뭐죠? 아, 뭐, 37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저 하여튼 아이스크림을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 그래습 여러분, 돕고자 이렇게 동영상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참 답답하시죠? 봐야 될 동영상들은 많고. 근데 가장 여러분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그 기본 동영상부터 보는 거예요. 그 대사정후군 치료법 1강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에 보시면, 먼저 일단 이 동영상을 보세요.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다 보시게 되면 뭔가 원리에 대해서 감이 와요. 그리고 탁아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봐야 되겠다. 아 방향은 저는 아직도 맞다고 믿어요. 믿고 생각하고있어요 아 제가 믿음이 없으면 동영상 못 올려 버려요. 사람들이 좋아지니까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 맞다라는 거. 가스 이동 원리도 맞고 혈액순환 원리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스 이동 원리하고 혈액순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치료가 힘들어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아, 선생님, 나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댓글에 이렇게 올라와요. 전후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난 이분이 뭐주머니를 착용했는지, 이불자리를 조정했는지, 베개는 빼고 자는지, 자바라 운동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댓글을 내가 답변을 어떻게 달아, 거야? 다, 달아 드릴 수가 없는 거예 그분이 좀 상세하게 설명이라도 했으면 아 그럼 뭐에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후 상황은 전혀 없고 그냥 정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몸이라는 건다 연결이 되어있잖아 혈관을 통해서 근육을 통해 다 연결이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만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여튼, 댓글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샤, 하면 댓글로는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 따라드립니다. 제가. 알수 없고, 혹에 엉뚱하게 했다가, 잘,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떡해요. 제가 그걸 뭐, 계속 확인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치료 원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 보시고, 해결하시고, 세미나에 오셔서, 그대사정훈 치료법 1강 밑에 댓글란을 보면 세미나에 관한 안내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자주 좀 오시고, 저를 좀 귀찮게 하세요. 저를 귀찮게 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 유익이 될게 거의 없어요. 근데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와, 이렇게 저렇게 길어졌는데 여러분 컨디션 조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